유튜브 친구들 주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제 유튜브에 어 출연을 했던 이도진 사인 CD 어 추첨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두개가 있는데 그 영상 두개를 어 추첨을 해서 사인 어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총 9개정도 CD가 될거예요 한번 바로 라이브로 어 공평하게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했듯이 먼저 제 유튜브 도진이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 두개에 어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메일 메일 주소 맞죠? 음 메일 주소까지 이렇게 두 개는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일단 추첨을 했을 때 확인이 가능하고 그게 안들 어뭐 하나라도 안돼 없다 그럼 바로 다시 재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당첨이 되신 분들도 확인을 할 때. 어, 도진이 유튜브와 제 유튜브 주노 t v 가 구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후에 어, 싸인시디를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여기서 어, 착불이 아니라 제가 직접 부담해서 시디를 보내드린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첨 진행,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미스터트롯 TMT 이도진 파헤쳐보기 어, 이 영상에 남겨진 댓글에서 추첨을 네 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하나를 못해 CD. 자, 그 하나를 못해 CD 하나만 주실래요? 예. 그 하나를 못해 어, 추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도 인생은 한 방이야. 이도진 사랑해줘요. 도진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CD. 자,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첨. 삐삐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자, 과연. 이메일이 없네. 좀 마음이 아프다. 어쩔 수, 어쩔 수 없습니다. 어 메일 주소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잠깐만. 아니 너무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, 좀 안타깝네요. 자 그럼 바로 다시 한번 돌릴게요. 나봉이님 죄송합니다. 자 다음 다시 정선민님. 어? 준호님, 도진님두 분의 케미 기대할게요 그리고 잼나는 영상 많이 부탁드려요 홍보도 하고 자 매일 추소까지 정선미님 축하드립니다 <웃음> 자 그러면 이어서 아 아까 그분 어쩔 수 없어 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방향 응 방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! 픽! 자 과연 첫 번째 방향! 민키, 컴히히 가봐! 천사미타비 지니지니, 이도진님, 항상 응원합니다. 메일 주소까지, 대규! 음, 자, 방향, 바로 갑니다. 한번 더! 아니야, 한번 더. <르르> <한번> 더. <르르> 왜? 아! 어. 박소영님 형제보다 형제같은 주도진희님 저희 힐링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누구보다 응원하는 팬이 될게요 이런건 운이 없는데 살짝 욕심부려볼게요 메일 주소까지 확인 자 소영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마지막 한분 한방이야 CD 음. 인생도, 인생은 한방이야 언제, 사, 언제나 사랑해줘요 미스터트롯 이도진이라고 써있는 CD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주죠 한정판 이제 못 구한다는 자 과연 과연 과연 수진리 누나 야근나라 본방을 못봤다 아쉽다 두분캠이 진짜 좋은데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준호TV 구독할게요 라고 하면서 수진리 누나가 추첨, 아 당첨이 됐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두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내 동생인가 어.. 미스터트롯 인싸 막둥이와 먹방목소리 비교 어.. 도진이가 어, 나왔는데 이 영상 댓글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하나를 못해 부터 마찬가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하나를 못해 바로 추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가시죠!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과연~~ <웃음> 야 메일지도가 있는데? <웃음> 블랙소드 메일 점컴 가지고 있는지 이거 진짜 있는 영상 <웃음> 있는 메일이니까요 난그 잠깐만 <웃음> 어? 아,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? 아니 골뱅이가 아니네 그냥 메일 점 컴이네 조크 장난이야? 어 조크 조크, 오케이, 조크. 조조야 우리 해외배송 <웃음> 골뱅이 없으니까 아닌거지? 아닐거야 뭐. 골뱅이 무조건 있어야 되지 맞아맞아 맞아. 골뱅이 있어야 돼요 메일 이렇게 어떻게 보내 아 메일 아니지?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건 알겠어 만약에 이거 문제 있으면 여러분들 책임 <웃음> 자 그럼 다시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! 과연! 하이 가이즈! 유튜브 인사! 하이 가이즈! 아우 인사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! 자 과연! 많이, 어, 많이 웃고 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다시! 영탁 팬수지 언니? 찬 형제 아니냐고요 아 아쉽다 미안, 이어서 바로 하루... <웃음> <웃음> 이 영상 앞에 그거 없어? 아 있는데요? 왜 이래 요 <웃음> 어? 과연 와, 아 와, 하루바루님 도진 오빠 너무나 언제나 응원하고 준오빠고나입니다둘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하루고 매일 주소까지 아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그럼 이어서 그 하나를 보태 두 번째 바로 피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. 따르르르르! 자 도미다 도미다 도미다 도미다 과연 과연 과연 과연. 바로 다시 한번 갑니다갑니다가다 과연 수진이 누나? 어또 걸렸어? 또 상승됐네? 근데 줘야 되는 거잖아. 줘야죠. 줘야 되지. 줘지 네, 수진이 네. 누나 와두 개. 실 다른 건가? 아까 뭐였지? 그 오늘 저녁 킹크랩이다. 둘 케미가 너무 좋다. 방에앨범 타임이 난다. 어, 아까 돼. 한 방이랑 한 방이랑 이거 됐대. 한 방이야 와~~ 방향만 방향만! 딱... 방향을 했는데 방향만 이어서 방향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! 바로 갑니다! 고! 자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! 하, 윤주님 패스! 과연 과연 과연! 와 여기 썼네 여긴 썼어! 여긴 썼어! 하지만 방향! <웃음> 하지만 방향! 이랬는데 내가 수진님 거랑 한 방향으로 이거 바꾸면 삐지겠지? 어 이거는 그대로 가야지 나보기님 이거 썼네 야 나보기님 아까 못 받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나보기님 축하드립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자 방향 하나 더 하나 더자 과연 지번님 아 지번님 아메일 주소가 없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분평하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얼마나 후회될까 지금 과연 자 다음 좀 우리 내팬들은 네좀 써요 그냥 기분은 좋겠다 어, 방향 있다고? 아 그러면 패스! 바로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찐팬들 받으시라고? 사명제인거 인정해요 민경님 바로 다시 넘어갑니다 오! 오. 또미키 또넘깁니다! 쌌다? <웃음> 자 과연! 아씨 뭐야.. <웃음> 댓글이 이 끝이야? <웃음> 아 설마 안니겠지 아니 설마.. 아이 미쳤어요 엄마 <웃음> 아니, 뭐. 아니 댓글 상태 왜이래.. 호치 사서는 뭐야? 아니 뭐야 이거? 아.. 열심히라 재밌보는 거니까 지혜경님 패스! 자 방향 좀 오케이! 주니얼님 좋은 이벤트 감사드리며 언제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어, 지메일 급하셨네 이렇게 해도 돼? <웃음> 알았으니까뭐 이렇게 해도 돼? 급하셨 지메일.com까지 안 썼는데? 한번 봐준다 <웃음> 주니얼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 저렇게 930903 골뱅이 한글로 지메일 써봐 안되면 주지마 악만돼요자 <웃음> 마지막! 한방이야! 마지막 남은 CD 하나! 도진이! 이벤트! CD! 증정 이벤트! 마지막! 갑니다 한방이야! 과연! 아 <웃음> 재미있게 봤어요 뭔 소리 이거? <웃음> 귀남은 주님인거 아니야? 혹시? 자 과연! 아하.. 비 케어펄! 조심해! 과연 진짜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! 아하! New, New York, so 알아요! 오케이 땡큐! 오케이! 재밌게 개 봤어요. <웃음> 재밌게 개, 재미 개. 띄어쓰기 잘안 해. 제, 제가 바로 해봅니다. <웃음> 재밌게 봤어요. 아오 해녀 해녀 걸렸어 걸렸어 해모님 해해모 걸렸어. 약 <웃음> 네, <해모님 걸렸어. 웃음> <웃음> <웃음> 사랑해 이도진 여기까지 영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